네 안녕하세요 명석하다입니다. 네 오늘은 단양 쪽으로 왔고요. 네 이쪽 앞에 보이시는 돌밭에서 네, 오늘 삼석을 해볼 건데요. 네 이쪽 돌의 사이즈는 네석분석이 거의 없고요네 메인 강의 어, 뒤쪽편이라서. 네, 이쪽 한번 한 둘러보면서 탐석을 시작해 볼게요. 네 오늘 날씨가 어, 며칠 사이에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다가 오늘은 정말. 네, 바람 하나 안 불고 네, 굉장히 더운 날씨 인데요 아, 여기는 뭐 지금 그늘도 근처에 없구요 네, 이렇게 아주 덥지만 네, 그래도 열심히 한번 탐석을 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, 사이즈가 네, 다 크지가 않구요. 네, 사이즈 도를 한번 또 봐야 할것 같아서 네, 저 앞쪽으로 한번 이동을 하면서 네, 분석을 해볼게요. 네, 쪽 노을석 한점 보이는데요. 키가 많이 붙어있고 이쪽 네, 모함은 좀별로인데 먹이 좀잘 들어가있어요 어. 네, 이쪽 네. 어, 뭐 두꺼비처럼 보일수도 있고요 네, 이런 또 먹이 또 들어가 있는 네, 이런 아주 또 어, 깨끗한 면을 네, 붉은색으로 네, 추경을 보는 듯한 이런 또 인양을 보여주는 네, 이런 또 돌도 이렇게 볼 수가 있구요 때문에 네, 색감이 정말 예쁘게 또 들어가 있죠. 네, 이제 어, 날이 정말 더우니까 네, 그나마 이렇게 네 발이라도 이렇게 물에 넣고 있는게 아주 네, 또더 시원해서 네, 이쪽에서만 이렇게 또 보게 되네요 저기 밖에는 또 아예 네, 돌까지 지금 엄청 뜨겁고요 네이 돌은 또 자연으로 이렇게 네, 꽃돌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이끼를 조금 제거한 상태인데 네, 지금 해 때문에 이게 어잘 보이지가 않아서 어, 카메라를 잠깐 색깔이 렇게 청색, 홍색, 백색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뒷면도 이렇게, 이렇게 막 들어가 있는데 끝이 막 이렇게 핀 것처럼 들어가 있는 또 이런 있을 수가 있고요. 네 문양석인데, 네 이쪽 부분은 좀네 난해하고 뭐 이렇게 주제잡히는 건 없는데요. 쪽에 어, 새가 한 마리 있는 것처럼, 네 다리도 이렇게 보이고요. 양속도 좀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. 어 네, 이쪽도 이렇게 또 이렇게 문양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. 어 이쪽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으면 네, 이렇게 다리로 쪽도 이렇게 가리고 요, 이렇게 네. 이렇게 가려서 꽃길이로 네, 봤으면 네, 좋았을 거같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다 이어져서 좀 아쉽네요 많이 네, 그래도 네, 문양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이런 문양사도 찾아보실 수가 있네요 전체적인 네, 수림으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네. 있는 이법률을또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분양석도 이렇게 번져볼 수가 있네요 네, 머리부분이 표현이 되고 조금 뭐 다리로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네요 네적질과수화 상태가 네, 굉장히 좋고요또 이런 이쪽부터 시작해서 안으로도 이렇게 누릴 수가 있겠는데 인양이 조금만 더 이렇게 들어갔으면 네, 더 좋았을법한 네, 이런 돌도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, 이렇게 오시면 약속인데요 인데 지금 수마 상태가 예 네, 굉장히 좋고요. 이쪽 이쪽 네, 이렇게 얼굴과 몸으로도 볼수 있는 일단 수마 상태가 좋은 것만으로도 어떤 네, 컬러도 네, 상당히 좋고요. 네, 이쪽. 자석도 색감이 정말 예쁘고요 네 여기 빛자리도 이렇게 딱 좋고 네, 컬러가 정말 이렇게 또 예쁜 소마상태도 네, 정말 좋고요 네, 자다 반짝반짝하고 네, 자과자석 이렇게 네 이쪽은 지금 돌밭이 아까 네, 탐석을 했더니 풀넘어도 있고요 네 이쪽 저쪽 끝까지 이렇게 가보실 수가 있는 네또 탐석지 인데요 시간 상으로 제가 철수를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. 자, 여기서 네,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